Just go, just o u t go, just g 안녕하세요. 중고차큐 유효준입니다. 진남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3년식 볼보의 S60 차량인데요. 뭐 간단하게 이 차량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차량이 2013년식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리프트 대기전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지금 두 개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좀 쿠페 형식으로 해서 약간 날렵하게 좀 되어 있어요. 뒤쪽 라인이 그런 부분이 좀 되어 있고 지금 휠 같은 경우도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휠하우스 자체가 좀꽉차 보여요 그러면서 스포티함이 좀더 강조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앞쪽이 약간 좀 날렵했다면 뒤쪽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하게 아직까지는 각진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단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폴러 같은 경우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스포티함을 좀 강조했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일단 저는 볼보 하면 되게 SUV 느낌이 세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단단하고 큰 느낌이잖아요 근데 S60은 또 앞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유하게 내려가는 라인이 있어서 그런지 음. 저는 볼보 차 중에서 얘가 그래도 가장 좀 여성스러운, 유려한 음,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차 같아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스러움을 얘기를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그 여성들이 참여를 직접 했어요. 아 그래서 곳곳 요소, 요소 같은 데도 보면 여성분들을 배려한 그런 디자인들이 좀 내부적인 부분에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내부를 설명하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제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시트 자체가 브라운 색깔이다 보니까 고급함이 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D5 모델이다 보니까 안전장치들이 D4보다는 좀더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두를 썼어요. 그렇죠? 네. 음, 우두를 쓰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올드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네, 그거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맞아요. 그 이런 부분은 차라리 저는 그 아래 등급인 좀 은색으로 된 판이나 요런 게좀더 젊은 감성이 좀 맞을 것 같고 우드 자체의 느낌은 좀 약간 올드하다 하는 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 같은 경우들을 좀 세세하게 한번 보면 일단은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차의 간격을 보면서 자동으로 그 속도를 줄이고 다시 또 속도를 높이는 그런 또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 추돌 방지 방지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부딪힐 그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그 LED 등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소리가 나요. 뚜뚜뚜뚜 소리가 나면서 알려주다가 그래도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차가 자동으로 멈춰서는 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볼보의 또 가장 대표적인 또 안전장치죠. 시티세이프라고 해서 레이저를 쏘므로써 앞에 장애물을 인식을 하면서 50km 이하로 주행을 할때 장애물이 나타나면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때 자동으로 또 급제동을 해주는 그런 또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이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 다음에 보행자 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볼보의 가장 대표적인 또 안전장치인 블리스 음. 양쪽 사이드 사각지대를 또 이제 미리 경보해주는 사각지대 경보 등이 또 들어가 있는게 또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D5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앞차의 간격 해 주는 것 플러스 차선 이탈 방지 또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소리로서또 알려 주고 음. 그다음에 핸들에서도 또 진동이 오는 그런 어, 진동도 와요? 예. 예. 음. 그런 또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발부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자녀들도 많이 태우고 다닐 텐데, 음. 자녀들 같은 경우 특히 나이가 어린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음. 막 창문도 열려고 하고 그죠. 문도 막 열려고 해요. 그러면은 운전 중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석에서 이 창문이나 문을 여는 거를 잠금할 수 있는 음. 또 그런 장치들이 또 마련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카시트도 많이 또 활용을 하잖아요. 음. 아이들을 태울 때, 그래서 카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하게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음. 아이소픽스라는 또그 장치들도 또 들어가 있어요. 아, 그 저기 아이 스티커 안쪽에 있는 그쇠 고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쇠로 해서 거기다 걸면 음. 좀 단단하게 음. 그 카시트를 좀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그죠, 그죠. 고게 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볼보 같은 경우는 이 소재를 쓸 때도 그 알러지나 천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화학물질들이 그삼 등급 이상 나오는 것들을 아예 오. 못 쓰게끔 해서 그만큼 소재 자체들도 좀 천연재료로 그렇게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약간 볼보 홍보대사 같은 멘트였어요 <웃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볼보가 안전에 대해서는 음. 절대 타입이 없다라는 진짜. 거를 이 내부를 보면은 우리가 좀잘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생각도 못하는 재질부터 음, 음. 그~ 용도까지 진짜 그렇죠. 되게 많은 걸 고려해서 만든 차네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 또 가장 우리가 볼보하면 자랑하는 게 시트. 그렇죠. 아 시트는 뭐 음. 저는 그냥 전 볼보 빠니까요. 음. 시트는 뭐 <웃음> 편해요, 진짜. 진짜 최고라고 할 수도 네. 있고 지금도 만져보면 이 가죽 자체가 그죠 쿠션이 달라요. 음. 그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운전자는 음. 일단 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조수석도 사실 이렇게 등 쪽을 이렇게 받쳐주면 되게 편하게 갈수 있잖아요. 음. 근데 볼보는 정말 이 중앙 시트가, 어, 음, 음. 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진짜 좋다라는 게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뒷좌석을 앉았을 때 조금, 약간 좁은 감이 없잖아요기능는 살짝 좁아요. 음. 사실 휠 베이스 자체는 짧지는 않은데, 또하게. 차가 좀 튼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네. 공간을 좀 많이 못 뽑았어요 그렇죠. 어, 쇠 자체를 좀 두껍게 쓰다 보니까 이게 역시 이것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겠죠 확실히 음. 다른 차를 리뷰할 때보다 볼보 차를 문을 여시면 무거운 게 느껴져요 음, 차 문이 음. 어우 무겁다 맞아, 맞아. 되게 많이 들어있다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맞아.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뒷좌석 음. 공간은 약간 좁은 감은 있다 그리고 음. 아까 음. 우리가 옆라인을 보면서도 얘기했듯이 약간 쿠페형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맞아요. 헤드 이 공간 자체도 음. 조금 약간 그쵸, 그쵸. 좀 답답함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알고 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여성들을 좀 배려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라 했잖아요. 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간 요소 요소들의 활용도를 쓸수 있게끔 음. 수납 공간들 좀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음, 음. 보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공간 센터 음. 펜시아 뒤쪽에 숨어져 있는 공간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컵홀도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문 옆에 도우에 있는 수납 공간 자체들도 크게 크게 해서 텀블러 같은 경우들도 하나 정도다 충분히 넣을 수 있게끔 했다는 게또 하나의 그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한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건 좀잘 공감이 안 가긴 한데 예그 <웃음> 네, 여성들 머리 묶잖아요 그 머리 묶었을 때좀 편하게 앉게 하기 위해서 이 의자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쪽에 구멍을 뚫어놨다고 하는데 어때요? 어, 사실, 머리를 아주 언더로 낮게 묶으시면 좀끈 부분이 이제 앉는 사람 입장에서 걸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배려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닿지는 않네요, 저도. <웃음> 네, 그렇게 와닿지는 않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은 또그 공간을 넘, 넓은 것보다는 그냥 요소에서 딱 맞게 쓰는 걸 좋아한다고 라 해서 지금 공간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여, 음. 여성분들의 체구가 완전히 다 크진 않잖아요. 약간 적당한 크기이다 보니까 음. 곳곳에 손을 닿는 그런 효율성 있는 공간이 많으면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죠. 음, 아, 그러면 은 그거는 또 맞는 얘기입요 예. 네, 그래서 내부는 좀 요정도로 음. 음, 보면 될것 같고 트렁크 자체도 보면은 쓰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저희가 보면은 트렁크도 음. 적당한 용량으로 잘 되어 있고 장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짐 같은 거실었을 때에도 무리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운전 느낌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운전하면서 또 다시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운전하기에 앞서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다미큐 2013년 볼보 S60 D5 모델이고요 2401cc 그리고 디젤 연료 쓰고 있고요 연비는 14.3 2등급 나오고요 변속기는 자동 6단 사용 중입니다 215마력 토크는 44.9, 휠 베이스 2775, 그리고 1610kg 공차종량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이 실제로 지금 경쟁 모델을 삼고 있는 게 320D, 그 다음에 음. 아오디 A4, 음. 그 다음에 벤츠 C 클래스인데 음. 어, 마력수는 D5 5기통 모델이다 보니까 음. 200마력이 넘어요. 음. 그래서 아마 달리는 성능이나 이런 거에서는 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은 저희가 운전하면서 느낌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시동을 켜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음 측정을 해보면, 지금 시동을 안 켰을 때가 한20 후반에서 30dB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차 시 시동을 켜면한50 후반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음. 그 그만큼 약간의 소음은 좀 음. 있다. 네, 아무래도 있지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이 좀더 있고, 음. 우리가 전에 탔던 다른 디젤 모델에 비해서도 조금은 더 시끄러운 음. 어, 그런 소음이 좀 느껴져요 맞아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금 올라오죠 네. 밑에서부터 사실 노면 진동이 음. 조수석은 좀 오는 편인데 운전석괜찮아요 운전석도 좀 와요 네, 운전석도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좀 느껴지고 핸들에서도 전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진동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다는 라거 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세단이다 보니까 전방 시야는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특히 이 룸미러, 룸미러를 룸미러 통해서 오는 답답함이 좀 있고 하지만 그냥 앞에 전방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볼보 차량들이 항상 좀 사각지대가 좀 은근히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차선을 변경을 할때이 블리스 불빛을 꼭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빛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좀 옆을 정확히 본 다음에 한 박자 늦게 좀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안전에서는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차가 작다는 느낌이 없는데도 사이드 미러가 제가 체감하기도좀 작아요 음, 어, 좀, 작게 그리고 좀 작고 것. 그리고 좀 가깝게 보이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은근히 좀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시, 그 계기판 시한성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음. 예, 물론 페이스리프트 된 거에서는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긴 음. 했지만 아날로그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시한성은 좋아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운전을 할때 핸들 같은 경우의 느낌은 조금 약간 묵직해요 음. 어, 그래서 그 이렇게 운행을 할 때는 에 어, 그래도 좀 편안하긴 오, 한데 60km. 서서 핸들을 돌리거나 완전 저속에서 핸들을 돌릴 때에는 좀 약간 묵직함이 어. 좀 강하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가 약간은 좀 힘들어 할 정도의 그 핸들 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아무래도 스포티성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너를 돌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조금 안정감이 좀 있어요 그쵸? 밑에 하체에서 오는 약간 묵직함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나 고속에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옆에서 탔을 때 느낌은 어때요? 그 진짜 볼보는 딱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이 알매가 얼마나 깡깡하다라는 느낌이 나요 음, 음. 확실히 이렇게 연약하거나 이렇게 물컹물컹한 느낌 없이 그냥 깡깡한 느낌으로 움직이거든요 음. 확실히 진짜 확 조여놓은 느낌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시트가 우리가 또 고속에서 달렸을 때 잡아주는 듯한 그 느낌도 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운전자한테도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음. 60km 구간입니다 네, 극가속을 해보니까 역시나 뭐 스펙에서 봤듯이 200마력에 4 0 토크가 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도 무겁지도 않았고 음, 1600밖에 안되니까 음. 그러니까 뭐잘 밀어줘요 음. 쭉 밀어주는 것들이 음. 답답함 없이 밀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음. 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약간 좀더 밀린다는 느낌은 있지만 음.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불안하다 정도는 그렇죠,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느꼈을 때 어때요? 고속에서 어, 아주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막 음. 아까 배까지 쳤을 때도 차가 많이 어, 안 흔들리는 것 같잖아요 해보고. 배까지 음. 쳤는데도 음, 음. 음. 하여튼 되게 탑승자 자체한테 안정감을 주는 차로는 뭐 볼보는 음, 음. 제가 너무 칭찬만 하지만 음, 음. 항상 볼보는 그 줄만 에서 항상 칭찬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는 좀 운전자만이 알수 있는 볼보 특유의 음. 그럼 운전 재미들이 있어요. 음성 감그 운전 감성이 있어요. 그게 음. <웃음> <이게> 뭐냐면 <웃음> 어. 그 이렇게 펀치력이 좋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토크가 좀 초반에 많이 터지다 보니까 네. 밟았을 때 쭉쭉 나가는 그러니까 한 박자 쉬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쭉쭉 밀어 주는 그 느낌이 어, 반응 속도가 빠른 죠 어, 어, 반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볼보만의 감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5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또 5기통 엔진에서 오는 그 엔진 소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엔진 소음이 아 거슬리고 귀가 듣기 싫다 이게 아니고 그이 걸걸대는 이 볼보만의 엔진 음이 <웃음> 생각보다 꽤 매력이 있어요. 완전 저는. 개취입니다. 예, 네, 예, 네, 개인 취향입니다. <웃음> 제가 볼보 X60을 탄다고 해서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게 볼보만의 감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저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볼보 차량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적인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총평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 네, 저희가 이 차량 시승 다 마쳤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볼보 차다운 안전성 음, 음. 다양한 안전 장비들에 들어가 있다는게 특징이 될것 같고 두번째는 그 운전에 대한 재미 음. 그 차가 크지도 않아요 그죠, 그죠. 어,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데 200마력이 넘고 토크가 음. 상대 높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반응해주는 음. 그런 운전 재미가 있다는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될것 같고 세번째는 연비예요 음, 연비는 실제로 공인연비가 14.3인데 제가 이 차량을 네. 전차줍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15에서 16 정도 나와요. 오히려 공인연비보다도 더 높게 나왔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연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공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좁은 감도 있어요. 네.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음 부분. 디젤 차량인 거는 감안하지만, 그래도 소음이 조금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장거리 운행을 좀 오래 했을 때에는, 사실 약간의 피로감이 좀 몰려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될것 같고, 어때요? 큰 단점이 없는 차는 맞아요, 정말로. 음. 그 여성들을 위해서 안전성, 단단함 이런 걸 주긴 하지만, 음. 하지만 여성의 몰기엔 약간은 좀 무거운 핸들, 그리고 사이사이 짜잘한 수납공간은 많지만, 그 그로스 자체는 좀 좁은 음, 느낌 음, 음, 음. 이런 거만 단점이라면 단점을 찍을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다 그냥 정말 음, 음. 괜찮은 평타 치는 차 그래서 음, 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라고 생각이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격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차가 신차가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340만 원이에요 음, 음, 음. 근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봤을 때는 대략 한 평균 1,2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감가가 엄청 많이 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00만원에 음. 이 정도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괜찮은 연비를 나오는 그렇죠. 차량이라면 네. 어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 음. 어, 그리고 지금 여성들을 배려하고 여성 개발자들이 참여했던 차량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대상 어 사는 대상도 여성 운전자들한테는 좀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맞아요. 차량인 것 어. 같아요. 저도 이걸 음. 만약에 어머니가 쓰신다, 어머니가 이제 좀 운전으로 이제 마시다니서 쓰신다 하시면 저는 음. 이 차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일단 걱정이 안 되잖아요. 음. 안전하니까. 음. 그래서 뭐내 와이프나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이런 또 젊은 여자들이 타기에도 그렇죠. 상당히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영상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잘못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 영상 언제나 앞으로 승승장구하라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시승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S> 안녕! <S>